전생연분 짝꿍 명랑 운동회 두 번째 코너 지압판 트위스트입니다 아 트위스트 네, 아, 트위스트 트위스트 여러분 아, 이 <놀람> 게임 아시나요? 몰라요 아시나요? 몰라요. 몰라요 원우시죠? 시범을 먼저 원우 씨와 제가 보여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돌려주세요 그럼 초록색 발 왼쪽 발을 왼쪽 초록색. 발 초록색 초록색으로 제가 편한 대로 가면 돼요 자 그다음 또운 좋게 레프트 푸시 나오게 되면 오 레프트 푸트 오! 공중으로 부정. 뛰면 되는 거예요 어. 어. 여기서 라이트 부트 그럼 공중 나오면? 날라야지 <웃음> 두 팀이 대결하는데 먼저 쓰러지거나 그 자세를 취할 수 없는 팀이 지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먼저 민규지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민규지그민규지가 상대 팀을 골라주세요 와. 어디 팀이랑 하고 싶은 뭐지? 거? 민규지석수 여기 너무 사기꾼이고 여기 너무 유연해 아. 그냥 재난 재밌기라도 하지 <웃음> 재밌게 질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 그리고 민규 유지첫 번째 대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정해줄게요. 자 자리를 위치를 먼저 정해주시면 됩니다 도겸이는 초록색에 가시고요 호시 형은 빨간색에 가세요 네, 네. 그쪽도 동일하게 네, 가주세요 네. 난 과감히 카메라를 등지겠어 아, 난... 바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왜? 번째 아 이게 다르네 이거 다 달라네 자 왼쪽 손에 초록색으로 아 지금 우지팀 처음이다 이런데라 그쪽 더 어렵게 했어, 했어. 아, 해봐. 아, 일단 해봐 일단 가세요 자자좀두 번째 돌리겠습니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자 사실 밑에가 지금 지하판으로 오케이 라이프 앤 초록색 라이프 는 초록색 야야 네가 헛다두면 안 되지 형이 다 달라. 아, 이거 내가 저리다 놀아 버죠자 내가 여가요 와, 너무 어렵게 했어. 야, 메뚜기마. 그렇죠? 자, 하나가 공중으로 빠지면 또 핸들, 핸들, 핸들, 핸들, 핸들. 핸들. 라이, 자, 라이트 부스. 라이트 부스 쪽 오른쪽, 오른쪽 어, 가요. 어디 간너 어디 가 거? 끝에 거. 끝에 거. 그럼 내가 이렇게. 아, 어, 이제 우지 팀이 퀼팅을 어, 어렵게 했어. 중심이 편해졌어요? 돌리겠습니다. 이거 약간 조각상 같다 되게 <웃음> 아름답다 지금 되게 자, 자 레프트 핸드를 초록색. 핸드 아 그대로 유지죠 다른 부분으로 가면 되죠 어, 네. 다른 네. 부분으로 가도 되죠 아 너무 힘들다 아 어, 어, 좋다, 어, 어, 어, 좋다. 어, 어, 좋아요. 좋아요 자 라이트, 라이트 핸드를 노란색. 노란색으로 어, 편해졌죠 어, 좀, 조금 어좀 편하다 예. 어, 나는 어, 아 무서워. 잘못 선택했다 아 어, 망했다 <웃음> 이게 정석이야 누가 순대명이. 이제 호신술 당하고 있는 거같자 라이트풋을 라이트풋을 노란색으로 라이트풋을 <웃음> 오! 아, 좋아요, 좋아요. 야, 잘로갑니다 요가 하는 거 같아요. 조경씨 요가 하세요. 내가 이랑똑같은거 같은데. 아, 아니, 여기에서 자, 레프트 푸스. 들로레프트 푸스. 약간 조겸이 편해 질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약간 편해 졌어요 링크 헌팅. 저기요. 어, 저. 아! 저기요. 어, 저. 기아 <좋아. 웃음> <웃음> <웃음> 어! 아니야. 저기요.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저. 어! 아니, 아니야. 야, 야, 야, 야, 야. 석순 토기 승리했습니다. 자, 자시 도겸 씨가 치고 있는 자세 한번 봐보세요. <웃음> 이거 뭐 진기명기 아닌가요? <웃음> 야, 이거 진짜. 야. 그러니까 이 게임의 정석적인 트위스터 네. 그 자세야.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게수톡 승리. <웃음> <목소리> 네. <목소리> 사실 지금 이게 려워두 아, 번째 팀은 지금 세 팀이 남아 있죠. 네. 한 팀은 부전승으로 갈 거예요. 네, 이아이 팀이 <목소리> 부전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JHHJ 거. 그리고 옛날 도시락 팀입니다. 아, 각 팀의 위치를 서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정환 씨, 저희는 초록색 노란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파란색 노란색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돌리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나이스, 오른발 네. 초록색으로.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른 오른손, 왼 왼손, 왼손, 왼손. 왼손? 네. <웃음> 파란색. 슈아 <웃음> 한 일단 시작부터 꼬였는데 약간. 면접하는. 야 좋죠. <웃음> 야 기본 <기보, 웃음> 뭐기본에 하나요? 기본이 아니야. 야 좋죠 좋은데요. 팔움직여는데 발. 아, 리다 자, 왼손, 왼손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왼손 노란색 바꿉니다. 왼손 노란색, 왼손 노란색. 왼손 노란색. 왼손 노란색, 어, 왼손 노란색. 어. <웃음> 네, 자, 자, 다들 뇌가 고장이나 싶어요. 아, <웃음> 자, 넥스트! 어, 어, 아, 정한씨 떼고 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야, 되게 자, 쉽다, 지금. 오른손! 초록색 초록색 야 본원이 본원이 아, 정말 쉬워요 아, 지금. 야, 디노야 디노. 만약 야, 디노, 야, 디노 야, 디노 야, 야. 팔이 엉덩이에서 나온다. 저기로 높이 찰거 아, <웃음> 다리. 되게 혈아 모르고 있고. 자, 지금 다 괜찮으신 상태죠? 돌립니다. 오른손 공중. 오른손 아, 공중. 아, 너무 쉽나 하네 어, 어, 근데. 바로 오른발 빨간색. 오이쿠. 오른발에, 오른발에 빨간색. 빨간색 거. 이쪽으로 이쪽 괜찮지. 살짝 이쪽으로 오는 게 낫지 않아? 야, 너가 이번에. 야야. 야, 야. 자 이번에 번호령이가 엉덩이에서 손이 나온다 하네요 준비 시작. <웃음> 오른손 노란색. 오른손 노란색. 너 어디다가? 어 내가 여기에다. 야 번호령이야. 좋아. 오야 번호령이 잘세요 왼손 파란색. 왼손 파란색. 왼손을 파란색. 왼손 파란색. 아 지금 굉장히 다 잘하고 있어요. 아조시야 이제 하트 힘들겠다. 자 넥스트. 하체 좀 힘들지 근데. 자 왼발 초록색. 왼발 초록색. 왼발 초록색. 왼발을 초록색. 어. 너 가봐. 우와, 오. 쉬워요. 어, 비보이. 야 비보이. 슬슬 하체가. 저 돌려 어, 약간. 왼발이 이쪽팔이야. 스파이더맨. 이쪽팔. 아저 괜찮으신가요? 네. 네. 자, 오른발? 오른발 초록색. 초록색. 오른발 초록색. 오른발 네. 초록색. 네. 우와 정한이 형. 와 비보이. 야 디노. 와. 비보이. 저 디노 봤세요 아, 아, 디노. 아, 디노 기인이야. 야 빨리 눌려. 야저 개구리가 있어요. 아저 아,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2020년도는 자아 오른발 파란색 오른발, 오른발 파란색 야이 아 아, 잘했다 다시 어갔다 다시 아, 아, 자 갑니다 오른발 아, 공중 오른발 공중 맞아 우와 아 우와 아 조슈아 반겨 조슈아 조슈아 3초 안해 안해 3초 주자 넥스트 바로 바로 넥스트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야 디노 죽는다야 자 오른손 초록색 어 어? 빨리 돌려! 자, 뒤로 <웃음> 탈락! 아니야아니야 아, 이거 탈락이다, 아, 이거. KHHJ 커플이 승리했습니다. 어, 결승전 전에 네. 부전승으로 올라온 팀 네. 이긴 팀둘팀 팀 중에서 또 이제 또 부전승을 또정할거예요 엉덩이 밀치기 게임으로 <웃음> 네, 결승전에 올릴 <웃음> <울를> 팀을 <웃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희 엉덩이는 도겸입니다. 제가 엉덩이입니다. 바로 갑니다. 준비! 시작! <웃음> <웃음> 시작! 상자야 <웃음> <웃음> <야>, 괜찮아? <웃음> 괜찮아? 야, 모든 친구들 나 누가 그러니까 괜찮기 그래서 안 이제 오케이. 아, 파 이정남이 부선생해? 네, 두경팀 부선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준결승전 마이아이 대 제이 에이치 오케이. 우리 어디에있을까 우리 어디있을까 너네부터 말해 줘. 형 하는 행동 따라서. 아 오.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진짜. 자 이번 판은 그냥 프리로 설게요. <웃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손이나 발을 한 번이라도 떼, 떼거나 무릎이 한 번이라도 찍히면 바로 탈락이에요. 여기 이제 진지하게 심사 볼게요 저희가. 네. 자 돌리겠습니다. 너무 냉정해요. 원래 이세 개가 냉정한 자, 거예요. 왼손 파란색. 탄색. 왼손. 자 돌릴게요. 왼발 아, 왼발 초록색. 초록색. 왼발이 이쪽 발. 네. 자 네. 오른손 초록색. 오른손 초록색. 오른손 초록색. 나, 나도 보이지 아 정한이 형도 약간 불췄요 초록색 나오, 안 나오면 돼자 왼발을 공중으로 띄울게요 맨발 와영무 와, 힘들다 야, 야, 야, 아, 와 슈아 형와 정한이 형 대박 둘 다.. 아 진짜 잠깐만. 잠깐만요 조금만 긴장 좀 아, 할게요 아 빨리 아, 아정 네. 네. 멋진 경기 보여주시네요 어? 자 오른발 빨간색. 오른발, 오른발 빨간색 오른발 빨간색 자 와, 그대로 힘든데?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야 오른발 빨간색 정한이 힘든데? 정한이 형한 번을 가야 돼요 한번 가셔야 돼요 와, 와, 와, 와 인정이죠? 진짜 인정? 자 그다음 그다음 됐어? 빨리 빨리 대박이다 우와 그, 대박입니다 명경기 보여줍니다 자 오른발, 오른발 또 뛰고 시화 형 공중부양을 하 돼요 진짜. 지 어?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자 바로 바로 바로 어? 여기 먼저 실패하잖아요? 어? 여기 먼저 실패하잖아요? <웃음> 어, <여기 먼저> 실패하잖아요. <웃음> 정환이 도안 했잖아 안, 해, 안 했어 하나 둘셋 네 이렇게 해서 너무나 두분다 멋진 경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엉덩이를 치기로 네, 어? <웃음> 지금까지 이거 왜한 거죠? <웃음> 이게 메인 게임이에요 자 이긴 사람이 벌승 7천원 준비 시작 <웃음> 좋아. <웃음> 좋아. <웃음> 우리가 이긴 거 아니야? Yeah, 그제 <웃음> 먼저 한 발이 살짝 아, 빠지려면 빠진다 바로 하자 바로 되게 <웃음> <왜> 욕심내시네요? <웃음> 그럼 JHJ, JHJ팀과 그리고 석순, 지막 석순톡. 석순톡 결승전 아, 이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어, 어. 그러면 거기는 빨간색, 초록색 하세요 오딱 서있네요 네 야. 그럼 <웃음> 거기는 빨간색, 빨간색 하세요 오딱 서있네요 자, 가겠습니다 갑시다 자, 왼, 오른손, 초록색 네. <웃음> 네, 이기자, 호시야 이기자 자, 왼손 공중에 띄어져 네. 공중 있죠 왼손 공중에 띄어져 네. 있죠 네, 네. 어, 좋아요 자, 오른발 노란색요 오른발, 노란색. 오른발은 오른발 오른발 이쪽이니까 오른발. 자, 오른손 빨간색. 오른손 빨간색 도라 아, 오른손 아, 빨간색입니다. 여기. 자, 오른발 초록색. 자, 오른발, 초록색. 오른발 초록색이야 도겸이 힘들겠는데요? 날아도 자어 오케이. 오케이. 자, 왼발 빨간색으로 왼발 할게요. 한칸한 빨간색. 칸씩. 한 오케이, 오케이. 도, 좋아요. 오, 오케이. 아, 어, 좋아. 도겸. 오 좋아. 오, 도겸. 자, 왼발 파란색으로. 왼발 파란색. 근데 왜 계속 손가락으로 찍고 있는 거야? 오른발 초록색, 오른발 초록색. 두겸이 손가락 이거 인서트 찍어주고 싶다. 자, 바로 돌릴게요. 어? 자, 오른발 공중에 띄울게요. 와, 오른발 공중 에 예, 시작이죠. 자, 정한 형 힘들죠. 왼손은 공중에 떠 있어야 돼요. 정한 형 힘들겠다. 마치 개구리 같은 자세. 와, 정한 형 이거 진하기 짜진딱 좋은데. 빨리! 해! <웃음> 자, 아이고. 오른손 공중에, 공중에 띄울게요. 오른손도 공중.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오륜손공주 네. 어좋한요좋한요갑니다 아, 빨리, 빨리 가자, 가자. 가자. 빨리. 아 도겸 씨잘아갔어요 네. 인정이다, 아, 인정이다, 진짜. 인정이다, 진짜. 아. 저기 여기 여긴 어땠어요? 제대로 했어요? 네, 제대로, 제대로, 있어요. 제대로, 있어요. 제대로, 있어요.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J 아, H, H H J 지아판트위스터 우승. 와아 아쉽다. 아, 부럽다. 네 좋습니다. 와, 허벅지 안 탔어요? 네. 어, 괜찮았어요, 네. <웃음> 아, 허벅지 안탔어요 <웃음> 네. 괜찮아, 어요감괜찮니다또 이제 찮 빠지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찮아괜찮카스찮라오랜만이네아 괜찮아. 괜카스괜라아 지성 알아두시네괜아 괜찮아. 괜아괜전생괜분신 괜찮아. 신찮아 월요일 불타는 이밤, 이밤! 이밤! 이밤! 하라고 아, 알겠어. 하라고 <웃음> 우와, <웃음> 되게 날렵한데 <웃음> 주저하지 말라면서 아무도 안 도와주시네요 <웃음> 아 미안 이게 생각이 네, 안 나요 네, 미안해, 오, 미안해. 이쯤 되면 외워시던데 네. 아, 우리도, 어, 우리도 진짜 목숨 나내 정신이 어, 없어자 그래. 다시 해볼게요 아 괜찮아요 잠해 네. 할게요 네, 네. 해볼게요 해볼게요 그럴까요 신토부리신토요일 불타는 이방여유로자 전생 연분의 메인 코너라고 할수 있죠 최종 짝꿍 결정전 바로 내 짝을 뺏어 오! 오, 네, 네 오, 오! 내차배 설레 설레. 설레. <웃음> 내짝배 뺏긴다는 게 너무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럼 뺏기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음, 네. 원우 씨한테는 또 이제 커플을 이룰 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네? 자, 그럼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번째작품 네. 먼저 JHHJ 앞으로 나왔어요. 아! 네. 어아 아니, 근데 아. 둘이 케미가 워낙 네. 좋아서 워낙 그래. 게임을 하면서 아, 쟤네 저기 저 멤버 너무 좋다. 이러면 그 사람 이름 불러 주 줍니다. 하나씩 다 외쳐 주세요. 하나, 둘, 셋! 전화! 그럼 JHH는 최종 짝꿍으로 누구에게 뺏기지 않고 아, 아 명언한 거라 네, 네. 뭐 불러줄 줄 알았는데 불러줄 <웃음> 줄알았는 오늘 서로 게임하면서 맘에 안 들고 그런 거 있었나요 혹시? 아까 림보 게임할 때좀 많이 싸우시고 이러셨는데 언제? <웃음> <웃음> 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이상한 거 네, 네, 네. 제가 이상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광고 타이밍 주셨어. 어, 지금 새로 안 오케이 마음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자, 아 하나, 오망이다 하나! 둘, 둘! 셋! 둘. 원우! 야야!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원우를 외쳐서 네. 네. 원우씨가 앞으로 나와주셔야 돼요. 네. 네. 원우씨 네. 여기 나와주고 원우씨 뒤에 제 마음을 받아들이실련지요? 아. Okay. Uh, 네 맞겠습니다 어 그러면 커플이 서로 탄생 네 이렇게 해서 커플로 해서 준 씨를 뺏겼습니다 오준 씨가 아니 이가아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쉽게. 씨한번 하면 안 돼요, 준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왜요? 난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도 아니 아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같 아니 같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웃음> 얘가 슈퍼에 가서 널 사는 거죠. <웃음> 예, 예. 자, 다음은 어은 디노 나와 <웃음> 주세요. 오케이. 옛날옷 얘가 디노 옷 색깔이 <웃음> 나랑 비슷한데. 마음을 확고하게 좀 정하셨나요? 오늘 게임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있다거나 비밀라. 정말 어렵긴 했어요 왜냐면은 게임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기도 했고 <웃음> 맨날, 맨날 저토이왜 갑자기 진지하게 맨날 <웃음> 저이거다 <팀이> <웃음> 방송 중이야 정말 어렵긴 했어요 아, 아, 살짝 그냥 버논이 형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멤버였지만 네. 또 다른 네. 멤버들은 살짝 이렇게 헷갈렸기 네. 때문에 네. 네.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 버논 네. 아 네스코. 그 그냥 다른 사람 마음에 있긴 한데 그냥 그 번거롭게 대시하기 귀찮아서 대시하기 힘들어. 아예 절대 아니고요. 네. 석순 톡 놔주세요. 오늘 <웃음> 서로에게 좀서운할거나 그런 거 있나요? <웃음> 서운했던 건 없어요. 네. 그냥 저는 그냥 감동이었어요. 석순 <웃음> 네. 톡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로 손을 네. 놔주시고 네. 하나 둘 셋하면. 말씀해 세요 하나, 둘, 셋! 정한. 민규! <붙이> 너다 뽑는다며! <웃음> 너너 아까 속수나다 뽑는다! 자식아! 야, 너 처음부터 다 뽑는다! 석순도 이제까지 뭐 네. 5년 동안 만드시면서 네. 같이 활동이 정말, 네. 정말 네. 비즈니스였다는 <붙이> 걸 다시 한번 느끼시면서 정한, 네 정한, 민규! 네. 자 먼저 도겸 씨가 정한 씨에게 대시 하고 대쉬. 싶은 말이 있나요? 그냥 정한이 형과 네. 함께 뭔가 해보고 싶 아, 네. 룸메이트도 항상 이렇게 네, 했고 그쵸. 이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정원 씨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조시아자 아! 호시 씨, 네. 민규 씨에게 노래 한 소절 하겠습니다 어, 노래 한 소절? 노래 <웃음>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너내 귀엔 너밖에 안 보여 어. No, be... no, 안 no, 아니, 너 없지 못사이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지 사저래방문 닫았어요 야 먹태 주고 빨리 보내 네아뭐 덕분이야 불러드리면서 청혼 했는데 청혼.. 청혼이. 청혼이요? <웃음> 청혼인가 유도네 <don't> <웃음> 두시를 <웃음> 받아주실 건가합니다아이 어떻게 요 둘이 커플이 되는 거예요 <웃음> 사랑해 <웃음> 사랑했잖아에버리베비도영 <웃음> 사랑. <웃음> <사랑해>. 자, <웃음> 우지민규. 두 분은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하나, 둘, 셋. 민규 오, 오, 오, 우리 신다겠어왜 오, 너는 나를 만내서 어, 기분이 좀 많이 충격적이실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민규에게 개그 욕심을 안부렸면 좋겠다는 아, 얘기를 하고 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시를 혼자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 그큰 일단 민규씨의 대시 한번 주죠. 그러면은 네, 네. 민규씨는 알아야 될게 저 은근 기대하고 있어요 <웃음> 그러니까 대시 <대쉬> 잘해줬으면 <잘해줘야 웃음> 좋겠어요 지금 버논이형 눈에 안보여뭐 사탕발린 말로 뭐 이렇게 <웃음> 진짜 저 눈빛이 너무 새침 야, 새침 때기 눈빛으로 어. 기대하고 있어요 너무 설레한다 죠 스타톨 <웃음> <웃음> 어 오예 어. <웃음> 어, 오 예, 예. 아, 아, 아, 지금 우진 씨표정이 아, 네. <웃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죠? <웃음> 어. 야, 어떻게 보셨어요? 어, 고잉이 그 나이 제한이 있나요? <웃음> 연령 제한 없나요? 만약에 디노 씨가 같이 쳐 주신다면 이뤄지는 거고요. 안 추면 혼자 추는 거 뭐고요? 혼자 는겁다수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너무 기대가 니다 하나, 기대합니다. 둘, 셋. 오, 오, 안나 주나요? 과연? 어? 어? 어? 과연? 어? 어? 어? 어? <웃음> 아 이렇게 해서 아, 아까웠어. 네, 민규 씨의 기고 싶었던 욕심 때문에 고생했어. 그래도 남은 남은 게임이 또 있나요? 네. 남은 게임 조금 있어요. 어 너무 좋네요. 네 그렇죠. 별로 설레요. 네 바로 넌 나의 명장면. <웃음> 너나의 명장면. 명장면. 명장면. 드라마나 영화의 명장면을 패러대하는 코너인데요. 얼마나 또 웃음을 주냐. 얼마나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주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할까요? <웃음> 네 아주 지금 명 연기를 펼쳐주실려지 지금 벌써부터 대본 숙지를 좀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미안하다 사랑한다 네. 그리고 곡성, 곡성. 야인시대 야. 그리고 파리의 연인까지 이렇게 오. 다 하나씩 골라주셨는데 네. 아역배우 출신인 우리 준 씨가 네. 시범을 보이나요? 아니 시범 아니에 직접 네. 심사를 아. 어떤 포인트로 어, 보시가요 어떤 어, 기준이요? 어, 뭐 있나 아니잖아요, 네. 어, 제가 일단 어, 대충적인 일반 연기들 다잘할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어, 디테일하게 그리고 가짜 이렇게 약간 신성하는 약간 그런 연기 있는지 없는지 어, 좀기다려고 있어 브레쉬야. 원래 있던 대본에 어떻게 또 신성한 게? 맞아요. 약간, 약간 자기 스타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는지 먼저 첫 번째 연기를 펼쳐주실 분들입니다. 저분 디노 옛날 주시락. 이께서야 부담이 돼요 김수영 아, 선배님이 번호 어, 이 형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소진석 선배님인데 살짝 오늘만 특별히 차민혁 선배님을 아요 레디 액션 차 세워줘요 빨리 밥 먹을래 나랑 입어놨네 빨리 차 세워달란 말이에요 밥 먹을래 나랑 손톱 깎을래 아차문 열고 뛰어내린다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아 아멋아연아습니다아아아아아아아아밥 어, 그그 네. 네.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죽을래 펀트 굉장히 아어아어아아아 자 다음 팀준씨 누구 보고 싶나요? 일단 네, 디엔 씨랑 원우 씨 연기 굉장히 오케이. 보고 싶어요 네. 두 분이 준비하신 음... 드라마는 야인 시대입니다 어, 네오 음. 명호. 명호가 이제 김두한와 서두환 레디 네. 액션 1달러 너무 적소 4달러 합시다 <웃음> 4달러? 4달러 4달러 합시다 아, 어떻게 1달러 임금을 4배나 올린단 말이오 1.5달러를 합시다 4달러 2달러 i s double double 4달러 2.5달러 4달러 말도 안 되는 소리 3달러 이봐 김두한 3배야 3배까지 올라갔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인상 이형왜 이렇게 진지해? <웃음> 저형왜 이렇게 진지하게 이게 오디션 가? 오디션가? 아이, 깔아주는 거지 공소를 어. 깔아주는 어, 거지 아, 말도 안 되는 인상이야 4달러 방향점 안 됩니다 하, 미치겠구만 좋아 4달러 땡큐 와 서명호 사달러와 서명호 4달러 4달러 하고 한게 없는 편이에요 안 웃으면 나도 잘할 수 있는 민지아 지금 다 웃음이 나왔지만 아, 좀 주심으로 어. 웃지 않으셨어요? 어, 나는 명호 씨 굉장히 의외였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우리 어 일어나셨는데 호시도경 저희 팀은 곡성입니다 곡성을? 곡성 연기하기 되게 힘드셨을 텐데 효진이의 그 화내는? 제가 효진이 도진이 도진이 <웃음> 과연 걱정 <웃음> 연기 소화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가 r e a 똑바로 앉아 a 버지경찰이 t i 말하면다 n 요네똑사로 앉아. 그적 있지? 말해이무엇짓어하서만 알아. 무엇을 했는가? 말해보라고 내가 그걸 왜 말해야 하는 t 중요한 문제인게 무엇이 중요한데? 너 진짜 이럴 게?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무엇이! 무엇이! 무엇이! 무엇이 그렇게 무엇이 <웃음> <뭐시> 중요하냐 <웃음> 이모 씨중요해모 이모 씨 굉장히 죽해요 그런 겨? 나사가 빠졌죠? 나사빠아 아니, 했었어나사 아빠 씨. 저 나사가 어 이거. 옷그렇 갑자기 와. 할머니랑 할아버지 나온 거다 효진이에서 <웃음> <웃음> 어. 네, 할머니로. 네. 아. 최고입니다. 네. 와주씨 어떻게 보셨어요? 아이제할말 어, 없다. 할 말이 <웃음> 어. 없다 <없네>. 너무 좋아. <웃음> 네, 할 아. 말이 없다. 어, 할, 할 말이 없게 어. 그 이제 시청자들을 압도한 그런 연기라고 볼수 있네요. 할말 어, 없다. 야, 야 진짜 설명했네. 잘한다. 네. 나 잘했어? 어 성질 잘 낸다. 연락 주세요. 네. 나라 네. 그래도 웃지 못하는 사인이 있다고 네. <웃음> 아, 네. 목이 네, 타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네, 진짜 부담이 돼 아, 이게 어, 나무도진 굉장히 기대되죠 한조는 그 연기학원 다시이 그렇죠 연기학원 아다였어요. 원래 네. 입시를 연기학원으로 네. 준비를 네. 아, 맞습니다 아니,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 너무 네. 기대가 네. 돼요 에이틴으로도 엘 드라마 데뷔하셔요 네. 아. 아. 저도 아, 저 태국에서 대... 데뷔한 태국 불러요 태국 배우! 태국 배우! 태국 불러요 태국 불러요 태국 불러요 태국 불러요 태국 불러요 태국 요아국 불러요 게 낫지 않요까요뭐그 불러요 태국 불요 태국 불러요 태국 불러요 태국 불러요 태국 러요 태국 러요 태국 요 태국 불러요 태국 불러요 태국 불러요 태국 불러요 태국 불러요 태국 불러요 태국 불러요 태먹 불러요 태먹 불러요 태국 불러요 안다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아니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웃음> 아, 조시아 형은 지금 스턴트맨 연기를 어, 여른이었어요 잘해보셨어요. 아, 네. 아, 아, 진짜 빨리 들어간 줄 알았어. 빨리 들어가게끔 연기를 해달라. 생각해 줄 거야. 와 주인주인 또할 말이 없어졌나요와 약간 감독님도 감당할 수 없는. <웃음> 어. 어, 감동이야. 어, 그, 어, 감당할 수 없는 연기였어. 네. 감동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 아, 자 그럼 마지막 민규 우지. 민규지. 태국에서 대히트를 쳤던. 네. 자나 아, 진지하게 아, 레디 어, 네, 진지하게. a c t i 뭐야? 너 도대체 뭐야? 왜 이러고 있는 건데?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그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냐고? 그그 아, 그 제가 말 이게 아직은 못한 거고 먼저 말을 계속 하시니까 제 말을 왜 말을 못해? 너입 없어? 어 말은 입도 있고 소리 못 질러? 지르면 지르는데 소리 지르라는 얘기는 못해? 아 치울 수는 있죠. 그런데 그그 사람 그 김민기 씨 친구잖아요. 그래서. 친구는 무슨 친구? 나 그런 친구 없어. 어 저는 그 김민기 씨생각해서 참은 건데 참아도 내가 참아. 누가 너더러 참을래? 그리고 참을 이유가 뭐야? 참을 이유가 뭐냐면 일단 화를 내면은 좀 상황이 안 좋아질기도 하고 <웃음> 그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 하냐고? 이게 함부로 그렇게 막 이게 하면은 저분도 부담감을. <웃음> 잘 아이씨 아저씨.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최고입니다. 대본 각색 능력까지 갖췄네요 네, 아 아무튼 모든 우리 커플의 연기를 네. 봤습니다흑역사다 네. 애들아 정말 <웃음> 어, 귀여웠어요 되게 굉장히 귀여고 준씨가 이제 골라주셔야 돼요 베스트 커플 연기상 준씨 가신가요? 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커플상 커플 연기상 <웃음> 베스트 커플 연기상 <웃음> 떨려 민근한 오우지 괜찮은 잘하지만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 막 조슈아에 막떨어서자 굶는 영지 막 멋이 중요하냐고 네 굳이 누군 아너 진짜 이렇게 멋이 중요하냐 고이 중요하냐 진짜 이 컨텐츠 하나에 이렇게 목숨 거는 멤버들이 있고 감사합니다 수상소감 수상소감 네 수상소감 기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명장면까지 해보셨고요. 무승만의 전생연분. 어, 마지막 투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투표요 어, 네. 게임 이긴 건 진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즐겁게 그냥, <웃음> 그냥 즐긴 <웃음> 거지. 결과가 나왔나요? 네 지금 제 손에는 네. 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게 혹시 그 상품인가요? 상품이라면 축하 목걸이죠. 원래 어, 이렇게 드리는 어, 게 축하식도 하고 아, 맞아아 진짜 초반에 얘기하신 것처럼 별게 없네요. 네 정말 별거 없고 목숨 가지 말아요. 그렇게 <웃음> 드렸는데도 <웃음> 아, 자기만 아, 열심히 했어요. <웃음> 원래, 원래 게임이 걸리면아 아, 아, 이러면서 네. 게임이 걸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너무 네. 좋아요. 잘 부탁한다고만 그래, 얘기했는데도 그래, 멤버들께서 너무 열심히, 열심히 하셔서. 하셔서 오늘 뭐 누가 1등을 하든 간에 네. 우리 모두가 MVP라고 하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해주셔서 나온 결과가 발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부족하의 전생 여러분 1회 전생 짝꿍 은? 은? <웃음> 옛날 도시락 와! 총 <웃음> <저 옛날 도시락? 웃음> 4표를 뽑아서 <우와! 웃음> <모셔서. 웃음> 우리 둘이 옛날 도시락 뽑았어 우리 둘이 <웃음> 우리 팀등 못하게 표 나누려다가 1등 못하게 어. 나누려다가 1등 못하게 나누가몇 쪽으로 모이셨어 뭔가 아닐 것 같은 아 애한테 지금 사실 유력한 1위 아 후보였던 민규지와 그리고 JHHJ팀이 어, 서로 경쟁을하아보니 생기부리감사로 <웃음> 옛날 도시락이 생기부리감사로 <웃음> 옛날 도시락 갑자기 나왔어 아니 저희 오늘 되게 준재가 없었거든요 네. <웃음> 네. <웃음> 근데 되게 <웃음> 없었어요 <웃음> 네. 나는 이 옛날 도시락 팀이 너무 좋아 어, 네. 어, 네, 어, 어, 네. 어, 이분이 어떤가요? 너무 너무 좋아. 좋아. 정말..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아요 <웃음> 네 저희 절로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네. 멤버 형들이 네. 뽑아주신 거라니까 네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고인 세븐틴 촬영에 열심히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8시 반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열심히 촬영해주신 네. 우리 멤버들 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아, 네. 제 1회 부승관의 전생연분 언제 또 함께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논픽션 시츄웨이션 네. 케미 브르르르르르르르르 네. 하이어티 네. 네. <웃음> 부승관의 전생연분 신토부의 신사는 호요일 불타는 이방 다음 불타는 원류를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예또예또예또 커플 댄스 맨나도잘 예토 예토, 예토.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먼저 이거 이거 이거. 젠치. <웃음> <웃음> 아, 올라 올라.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